대구 경북 미분양 1만 3천여 호, 전국 미분양 절반 차지 3월 기준 대구 미분양 주택이 6천 호를 넘었다. 지난해 3월 100여 호에 불과했던 지역 미분양 주택이 1년 만에 40배 이상 껑충 늘어 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3월 미분양 통계에 따르면 대구 미분양은 6572호로 한달전 4561호에서 2011호 44.1% 급증했다. 지난해 3월 미분양은 153호에 불과했으나 4월 897호, 5월 1185호로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해 8월에는 2 0 0 0호를 넘었고 올해 1월 3 0 0 0호 2월 4 0 0 0호를 넘긴 후 3월 6572호까지 1년 새양 4 0배 폭증했다. 대구는 달서구가 2 3 0 0호로한달 전보다 896호 증가하는 등 달서구와 중구 1 2 0 0 0호 동구 1 6 0 8호에서1 0 0 0호 이상 미분양이 누적됐다. 3월 미분양 증가는 또 이들 기초지방자체 단체와 함께 2018년 1월 이후 미분양 0으로 대구시에 보고한 남구가 처음으로 통계를 작성해 747호가 더해진 요인도 있다. 그동안 남구는 미분양 집계 없이 대구시에 매월 해당 없음으로 보고 본부 3월 29일 일면 4월 11일 12면 했다는 지적을 받은 후 3월 통계부터 데이터가 잡히게 된 것. 3월 경북 미분양은 6,519호로 집계됐다. 대구와 경북 전체 미분양이 1 3,091호로 전국 2 7,974호의 절반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수도권은 2,921호, 지방은 2만 5,053호다. 한편 미분양 증가 속에도 3월 대구 주택 인허가 실적은 1,955호로 올해 1에서 3월 누적 6,158호에 이르고 있다.